혹은 점 하나 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. 입사 일자 같이 날짜를 적으실 때는 15 빼기 5 빼기 18을 적으시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. 17 빼기 2 빼기 18을 적으시면 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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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클릭을 해서 수정을 해 주겠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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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엑셀 창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